자 오늘 고기부터 잘 포항 전문어. 음. 자, 여러분들 제가 나와 있는 여기는요 포항의 세력세로라는 거리입니다. 원래 여기는 그 자전거 도로였었는데. 최근에 여기 새록새록에서 이 단어를 착안해 가지고 새롭게 리뉴얼한 그런 거리라고 하는데 그 새록새록 상인회에서 오늘 저한테 좀좀컨텐츠를 맡겨주셔가지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버스정지장인데 보시면 새록새록 아또 이렇게 또 이쁘게 또 포토존이 또딱 있네요 아. 자 원래 이 길이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어 이렇게 자전거도로 어. 아. 여기가 아 지금 이렇게 아. 이미 이렇게 변했습니다. 오. 자 이쪽 오시면 이렇게 새력새로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집들이 있는데 서비스도 좀 많이 주고 뭐잘 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오시면 한번 또 방문해 보시는 거 진짜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새력새로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좀 이쁘게 생긴 등이 붙어 있어요. 자. 아유, 사장님 안녕하세요. <웃음> 상인회 회원 없네요. 아 이거 제가 좋아하는 또 해물 또 아. 자, 푸짐하란 저 옆에죠. 등 보이시죠? 네. 그리고 옆에 어, 이세상 오딱파는 어. 거 있는 예. 그리고 장수 식당 자이웃주민이라는곳 그리고 예. 파당 파이델 네,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엄지척 대라는 고기집아 예. 어, 그 양꼬치 아뭐다양하게 예. 어, 많이 있네요 예. 이게 그뭐 음식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 자전거 좀포어 어, 이런 것도 있네요 어. 자 제 거리 속에는, 어, 여기를 마지막으로, 먹으러 한번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, 여러분들. 고기창고라는 곳에서, 포항사막. 아주 정확히 적혀져 있지는 않은데, 이게 제가 뭔지, 오늘 가서 정확히 먹으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. 자, 가보시죠. 야, 돼지고기, 오겹살, 네, 흑돼지 오겹살, 포항사막 문어. 이 시금치지. 이게 포항에서 나오는 그 시금치. 예, 네, 그래가지고, 어, 장아찌로 한 어, 시금치지. 이렇게 해가지고, 이제, 그게 좀 사막. 예, 네, 포항사막.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마시기 전에 오직 이쪽 새록새로 여기 이쪽 도로에만 판매하고 있는 새록새로주 이것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 종류라고 하고 25% 에코 25%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살 좋아했고 아... 일단 고기를 먼저 딱 구워주고 자 그리고 잔도 또 이쁘게 또 새록새로 잔이라고 아, 잔이 굉장히 이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오셔가지고 드시다가, 다 이러고 이쁘다고 막 가방 놓고 하시면 안 됩니다. 예? 네? 여기 다 이제 가게 업체 재산이니까. <웃음> 야, 근데 여기 또 기가 막히게 또 여기 또 고기 구워지는 동안 술 한잔 하라고 안주 기가 막히게 또 나와있네요. 어. 굴이랑 김치. 음. 약간, 일품질로? 그, 살짝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나고, 처음에 들어올 때 손수처럼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, 좀 은은하게 싹 퍼지는 느낌이에요. 25도인데, 그게좀 독하다? 뭐, 이런 느낌이 안 납니다. 자, 요 술은 100% 포항에서, 어, 재배한 쌀로만 만드신 술이라고 합니다. 음, 아우 저는 지금 단맛 없는 게 굉장히 또,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오늘 고기부터 잘, 이어가고 있고요. 네. 주는 김치 응. 콩나물 응. 자한잔또 아름답게 말아볼까요? 아저 저 문어를 좀못 참겠어요. 어, 삼합으로 같이 먹으면더 기가 막히겠지만은 호항 문어 유명하잖아요. 네. 나 나다. 나 쫀득 찰진 식감 진짜 아 지금 요좀 문어를 먹고 나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조합이 자잘 자, 구워진 돼지고기 문어 아 시금치 가지고. 네. 야, 요 시금치가 되게 깔끔하게 돼지고기를 딱 끌어 안아주네. 뭐든 재료 자체가 좋아야 음식 본연의 맛이 좀 좋게 나오잖아요. 야, 이거 먹고 난 뒤에 딱 뒤에 그 흑돼지 살짝 고소한 기름짐이 혀에 싹 감기면서 기가 막힙니다. 야, 이번에 멍게젓까지 넣어서. 야. 이 김치에다가. 아, 어? 아. 어... 포항에서 나온 문어부터 흑돼지 그리고 포항에서 나온 시금치 아, 만약에 이게 값싼 어떤 다른 뭐 수입산 재료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섞이게 된다 그러면 이 맛이 확실히 안날것 같아요 물론 포항의 상인분들은 절대 그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시니까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항상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드시고 가시는 다른 관광객분들을 위해서 항상 또 좋은 재료를 써주셨으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, 진짜 오늘 훌륭합니다 자. song. <laughs> 아우 어? 어. 쭉쭉 잘 들어가네 어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지금 시즌에 호항을 놀러 오시면 되게 맛볼 수 있는 게 많아요. 뭐 대게부터 과메기, 연지용게, 다양하게 지금 맛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, 뭐 그거 드시러 오셨다가 다른 거 생각나실 때, 여기 저 새록새록 이쪽 거리 오셔가지고, 뭐 다양하게 좀 맛있는 것들 많이 있으니까, 보시고 선택하셔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고, 저는 꼭 추천한 게, 야, 이 문어하고 삼겹살하고 시금치지.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삼합은. 꼭한번 포함 오시면 좀 드시고 가시라고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아,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음. 자, 나가. <웃음> <웃음> 놀라셨어요. 고사리. <웃음> 이게 또 사라지는 맛을. 요거 한번또 가려고 합니다 아, 포항살로 해가지고 만든 예, 이 아름다운 새록새로주 아좀제 영상 이후로 더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한테 맡겨주신 또 새록새로 3인에 예, 감사드리면서 한잔야 바삭 어우 아이고 자 여러분들 지금 포항 새록새로에서 어, 먹어본 이 포항 삼합 제가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혹시나 이 새록새로 이쪽 근처에 가지고 오시게 되면 여기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터미널도 근처고 해가지고 와보시기도 편하고 하니까 이쪽 오셔가지고 다른 맛있는 것들 많이 좀 즐기고 그냥 가보시는 것 제가 정말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. 자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서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